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 10월 19일이네요. 어, 오늘 이 천일이 그 저쪽에 대전 무형문화지 전수관에서 그 1년 동안 배우는 것을 공연하는 그런 날입니다. 11시 다 같이 올려가지고 공연이라는 걸 하는데 아직 나갈 시간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어, 공연 준비 아 공연하러 갈때 이렇게 하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연 간다고 머리에다가 그젤좀 바르고 무스도 막 무스도 뿌리고 아 뿌리는 거가 이건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뒤에다가 도끼빗만 딱 꽂으면 딱 이제 자세 나옵니다. 도끼빗만 이 도끼빗 대신에 이따 갈때 요거에 여기 요거 북채입니다. 북채 그 판소리 할때 고수들이 북까다 땅땅땅땅 이거 치는거 북채 요게 그 탱자나무인데 탱자나무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어느 분이 이거를 또하나또 손수 자기 여분이 있다고 선물해 주는 바람에 이 천일이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그평상복 그냥 간단하게 입고 또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뭔가 또 옷도 좀이 갖춰 입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그 옷을 챙겨 입고 평상복을 입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뭐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웃음> 어차피 저쪽에 문화재 공연 때문에 나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준비한 마... 준비한 저기로, 이후로, 이렇게, 한 말씀 서로 나누고, 잠깐 나누고 갈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 간단한 주제는, 귀신은, 귀신같이 찾아온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응? 귀신은 정말로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서로 어울릴 때아 쟤는 귀신같아. 여전에는 야참 뭐 응? 뭐야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정말 귀신같이 응? 찾아오는 일이 오지는 아 그럴 때 이제 그런 현을 쓰는데 귀신은 정말 귀신다, 귀신답게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자, 이 천일이 몇, 몇년 됐습니다. 한 4, 5년 됐을까요? 저, 저, 먼데 계신 분이, 그, 당신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 천일이랑 연락을 하고, 이쪽 대전 경찰서로 내려왔습니다. 아, 참, 여러분들 아시죠? 어, 못다한 이야기는, 아, 다음 카페나, 그, 네이버 카페에, 어, 칠성당 경천사, 라는 카페가 개설되어 있으니, 거기 오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말씀을 올려도 됩니다. 아니면, 천일 법사나, 법사 천일이나, 아무 검색이나, 검색어나 쳐도, 나오게, 나옵니다. 하도 이제, 이 천일이, 그,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지가 오래되고, 이 동영상은 얼마 안 됐는데, 글을 올린 지가 오래돼 가지고 어디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먼데 계셨던 분이랑 통화를 하고 그분이 대전 경천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그 분이 그 남자 분인데 같이 사는 같이 한입을 덮고 사는 여자분이 외국인이라 하셨습니다. 외국인 요즘 말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가죠. 근데 그 중생이 하는 일마다 못하는 일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그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참 우여곡절 끝에 아 어떻게 여국인자랑 만나서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한결같이 지금 잘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고 되는 일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 깝깝한 마음에 이천일를 찾아온 곳인데 <웃음> 아, 이 천일이, 그, 확인해보고 찾아보니, 그 집안에, 그 조상님들이 문제였었습니다. 조상님들이. 조상님들의 제갈 곳을 못 가고, 어, 어디 뭐, 요즘 말로, 뭐, 감옥이 갇혀 있다든지, 응? 신을못 한다든지, 죄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죽어라 벌을 받고 있다든지, 떠돌고 있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 중생이, 아니 자기 복도 지질이 없는데 뭐 조상님이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어, 그 중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 하니까 어, 네가 그쪽에 어디 편한 데 찾아서 구슬하든지 뭐 전도제를 지내든지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 처지가 참 딱했습니다. 음, 이제 금전이 없는 거죠. 뭐 당장 한번 목살 기 목살 여력도 없는데 무슨 구슬하고 무슨 죄를 지내겠습니까 보다지. 그래서 이 천일이 에 이제 알려진 방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에네 처지가 그렇고 힘들으니까 그럼 네네 네 스스로가 한번 네 앞길 네 앞길이라도 열어봐라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그 일환으로 어 예, 그그 그 사람이 사는 내가 이제 그큰 뒤에 뭐 유명한 산이더라고요. 유명한 산인데 거기에 그 이제 암자나 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빌든지 응? 기도를 하든지 어, 아니면 좀 여기 좀뭐 하면 에, 우리 그 우리 제자들이 하는 허공기도라든지 뭐 여건이 뭐냐면 산 같은 데 이제 서더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큰 바위 밑이나 뭐큰 나무 밑 이런 데. 이런데 찾아들어 가지고 가그뭐큰 재물 차릴 게 뭐겠습니까 뭐란 걸 떠놓고 뭐 소주 하나 뭐 이렇게 간단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한번 빌어봐라 어차피 지성이면 감천이고 응? 그 뜻이 될 테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뭔가에 공부를 하는데 응?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능력이 되면 자기는 과외선생도 뭐 붙이고 그것도 하나만 붙입니까? 둘, 셋, 넷 명문학원 다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독학해야죠 뭐 독학, 독학. 응? 뭐 검정고시도 있고 독학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독학을 하면 과외선생과 옆에 누구한테 유능한 사람한테 지도를 받는 가 것보다 는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독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우리 공부 이런 공부랑 달리 이건 하늘에 대고 푸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하늘에 대해 빌어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름 뭐 본인의 업장도 좀 덜어낼 수가 있고 목간 조상들 좀 풀어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그중생한테데 그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천일이 뭔가 해주고 싶어도 아 재물값은 지 돈으로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이 천일이 재능 기부 어 재능 기부 내지는 그냥 한다 하더라도 재물값이나뭐 기타 그 부대 비용 이런 거는 자기가 부담을 할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안 되는 거를 뭐뭐 하라 할,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아, 좀 더디고 아, 좀 확률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안 하는 안 하는 것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해준 거죠 전에 저이 제자가 천일인그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합시다 하는 그런 취지에 거기도 이제 그런 이제 기도 얘기는 이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생 얘기가 자기는 또 무서워 가지고 사내가 가지고 밤에도 못 한답니다 또 무서워서 못 한다네 또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 절과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절, 어차피 산, 절은 다 산속에, 물론 이 시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산속에 있는 절을 찾아서, 저기는 집 뒤에도 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리,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름 뭐, 일이, 일이 있는 절이고, 큰 절이고, 가라. 뭐, 그 중생 수준의 이 절이 깨끗하고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래야 되니까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중생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그렇게 놓고, 올려보내고, 이제 그사람이대 돈이 한 번, 아니, 그런, 이, 이 서로 대화를 해서, 거기까지 얘기 끝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바로, 그 귀신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천일이 놀랬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귀신들이 우리나라 귀신이 아니고 외국 귀신이더란 얘기죠 외국 귀신 다시 말해서 그 외국 귀신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의 처 와이프네 집안에 못간 귀신들이었습니다 저 봐요, 뭐저 아저씨도 열심히 먹고 사느라고 가전제품을 삽니다고 돌아댕기죠. 뭐 저렇게라도 돌아댕기야 뭐 가전제품 주 뜬든지 어떠든지 하고 있죠 그죠. 음, 저것도 요즘 화도 많아가지고 별 재미가 없다 없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 다시 이제 들어와 원죄로 들어와서 이철이 놀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귀신도 놀렸는데 그 외국 귀신 왔으니까, 내가 그 외국 귀신 어떻게 알았냐면. 하 자기네들끼리 막시끄러들어 떠드는데, 이천일이 못 알아듣는 거, 그 얘기를. 그러니까 동남아 쪽어떻막그 말, 막 약간 시끄러, 톤이 높으면서 막 빨리빨리 하는 말, 말이 죠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자 아줌마들, 애들,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아줌마 애들이 이천일을 찾아와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 옛날 지, 지금 현대 식된 건물 옛날 옛날 주방 옛날 부엌 어, 옛날 부엌 따다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서저2001 부엌에서 빨래들을 하는 거예요. 빨래. 빨래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옷가지를 빨아 가지고 부엌 그 한쪽에 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막 넣는 거예요. 그 2001은 시끄러워 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야 하고 쳐다봤더니 어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근데 야 너희들 뭐니 하고 물어보고 싶어도 말이 통해야지 <웃음> 얘기를 하죠. 얘기를 못그참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짓발치 내가지고뭐 말을 안통하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야나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너희들 좀 잠깐 비켜줘라 했더니 제 말을 알아 듣는지 어쩌는지 자기네끼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어쩌고 하다가 일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문을 닫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딱.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였냐면 저는 여저껏 아 옛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참 중국 사람을 중국에서 중국의 그 중국 사람인 중국 귀신 목간 조상 그분들이 한 분이 제 일본이었었고 외국인으로서는 그게 이 번이었네 이번 그렇게 이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해가지고 귀신들이 안 오는 거요그 귀신들 잽싸게 이천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도 있다고 알아달라고 응? 자기들 근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그 중생은 음, 그 이후로는 어쩌다가 카페 한 번씩 들어오고 아 요즘 그나마 모릅니다. 이 천일이 알려준 거를 뭐 그대로 실행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걸로 미루어서 봤을 때그 남자뿐만이 아니고 그여자한데도 대단히 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거 여자네 집아그 외국 사람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만 귀신 있고 외국사람 은 귀신이 없는 게 아니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중생이 왔다간 그날 바로 그거를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그그 그 귀신들은 이 천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해결점을 찾을 줄을 알고 알아달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간혹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살다가 외국으로 나가면 외국으로 이민 가면 어 귀신이 안 따라오지 않느냐 못 따라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참 말같이도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안 따라가나 그거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찾아갑니다. 주소 주소 주소 없어도 됩니다. 어 귀신이 뭔 주소가 필요해 주소 알려줘 봐요. 못 따라 들어요. 못 따라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귀신들은 <웃음> 그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간에 그 죄는 누가 쳐다보 아니 뭘안 쳐다보는 데서 에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는 업으로 다 켜켜이 쌓이고 착한 일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귀신들 역시. 소리소문을 살게 머리가 막내라고 찾아온다는 거죠. 당신 자손 기가 막히게 차, 찾아옵니다. 어디, 그, 꼭꼭 숨어라 해봐요. 안찾아오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웃음> 귀신들이 그러면, 야, 귀신이 그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웃음> 얘기 할수 있는 건데, 귀신 무서운 줄 아시잖아요. 귀신 무슨 요즘 애들 그뭐뭔뭔체험뭐 뭐 어쩌고 귀신 나오는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그대나한대나 싸들어 댕기다가 저번에도 대전 뭐 저쪽 어디서 뭐일 당해가지고 저 젊은 친구 하나 죽었는데 그거 요즘 애들 못 모르고 까 봐도 그렇게 그 쉽게 그 이렇게 뭐 공포 체험 맞다 그리고 함부로 대는 거 아닙니다 거기 안에도 놀린 게 귀신들인데 굳이 기까지뭐 귀신 공포 체험 먹었다고 갑니까 그거 응 차라리 시내 저기 어디야. 귀신 나오는 집 이런 놀이터가 거기 가서 공부처에한번하시니 낫지 귀신은 분명히 찾아오니까 첫째 귀신이 없어야 되지 그 자기네 집안 어디든 내 집안 네 집안 할거 없이 귀신들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없앨려면 어떡하냐 살아잘 살아야죠 살아도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저기 하늘로 잽싸게 응? 요즘 KTX 나왔죠 비행기 타고 가든비쭉 날아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티켓이 없으니까 못 가지 티켓은 아무나 받나 못 받아요. 그럼 또 티켓을 받아도 어떤 귀신들은 가기 싫은 거야. 뭐 가뭐할거 잘못하면 혼나게 생겼는데 응? 너왜 세상을 이따위 살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혼나게 생겼는데 안 가고 땡들고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 것들이 문제 일으키거든. 자 오늘 이야기 이에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귀신은 귀신까지 따라붙고 안 다는 거 응? 당연히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안 되면 본인 스스로가 독학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풀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문해거나한 방에 처리할 수는 없더라도, 뭔가 큰 누군가의 돈을 못 받을 수, 그게 서서히, 그,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든지, 자기 업을 또 의견할 수 있다든지, 뭐 귀신들 문제에, 물론, 그냥 못 가고 떠드는 조상 같으면, 자꾸 빌어서 그냥, 아휴, 좋은데 가세요, 가세요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저 깜빡 교도소에 갇혀 있는 저 지역도 제일 밑에 저 이런 조상들 구하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가 좀 힘들겠죠. 그래도 안 하는 거가 낫다 이거죠. 응? 옛날 그 지장부살림이 어머니 구하겠다고 지옥불에 떼어들었듯이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욕쓰고 어쩌고 하다보면 은 어느 어느 어느 정도만큼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아시죠 그니까, 러 귀신은 귀신과 같이 쳐야 되니까 절대 귀신들한테 휘둘릴 일을 하지 말자. 본인들이 늘 습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그냥 그, 그 귀신들이 텔레피시 통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아, 이에이 저기 뭐, 오늘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참, 오늘 공인하러 가고, 그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그러니까 외국의 그 귀신들도 오더라. 어? 잘 찾아오더라. 그 외국 귀신이 그 어디 국가에 찾아 그 중생 집까지 찾아 달라붙어 가지고선 여기 천을 대전 경찰서 왔는데 여기까지 찾아 저이천을는데 자기네들 모습 보여주겠어요. 이 그러니까 외국 귀신 본건딱두 번이에요, 두 번. 그렇게 아시죠?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어 요즘 환절기인데. 어,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